이전 <웃음> 차시에서 설명한 것처럼 오피스에서는 기술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검색하기 때문에 대부분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땐 대안 시스템을 발굴하여 검색 분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대안 시스템 발굴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시스템을 발굴하는 첫 번째 방법 경험 지식 접근법 경험 지식 접근법은 전문가의 경험, 지식, 통찰력에 기초하여 대안 시스템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자연과학 원리나 구체적인 기술 지식을 담고 있는 DB를 조사해서 대안 시스템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경험, 지식 또는 통찰력에 기초하여 도출된 대안 시스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 지식 접근법은 전문가의 경험 지식에 국한하지 않으며 나아가 기업과 컨설팅 기관의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경험지식 접근법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안 시스템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가의 경험이나 우연성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물론 경험지식 접근법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직관적으로 떠오른 영감이 무작위로 떠오른 노이즈일수도 물론 있지만 분석자의 지난 과거에 축적되어 온 경험이 발휘된 것이거나 이미 체화된 논리체계를 따라서 분석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도출된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떠오른 영감이 의식적인 논리적 추론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 아니다는 이유로 버려질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무작위적인 노이즈인지 아니면 통찰력에 따른 영감인지 사후 검증은 당연히 뒤따라야 합니다. 경험지식 접근법의 적용 사례를 볼까요? 예를 들어 핸드드릴의 드릴라를 손쉽게 장착하면서도 회전 중에 아래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면 드릴라를 꽉 잡으면서 한쪽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주요한 해결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경험 속에는 이미 막대가 고정된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과 관련된 떠오르는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샤프펜슬과 글루건입니다. 또한 기계 부품에 관한 소양이 있는 분석자라면 레츠기어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샤프펜슬, 글루건 또는 레츠기어 분야의 기술 중에서 드릴날의 문제 해결에 이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한다면 이것이 곧 대안 시스템이 되겠죠. 이런 우리의 경험 지식으로부터 대안 시스템을 도출하는 방법이 경험 지식 접근법입니다. 대안 시스템을 발굴하는 두 번째 방법 과학 지식 접근법 과학 지식 접근법은 자연과학 지식을 원리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류한 과학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대안 시스템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과학 지식 접근법에서는 자연과학적 지식 정보를 담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일반화된 기능에 기반하여 자연과학 지식 정보를 정리한 사이언티픽 이펙츠 데이터베이스가 유용합니다. 사이언티픽 이펙츠 데이터베이스는 트리지의 문제 해결 도구의 하나로 물리, 과학, 생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해 두어 우리가 문제 해결에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한다면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자연과학 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이언티픽 이펙치 e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프로덕션 인스퍼레이션 사이트를 이용하여 과학지식 접근법을 통한 대안 시스템 발굴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도출된 해결 방향에 해당하는 기능을 일반화하여 검색식을 작성합니다. 네. 핸드 드릴 사례의 경우 드릴라를꽉 잡으면서 한쪽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주요한 해결 방향이고 이를 일반화하여 막대를 꽉 잡다를 필요한 기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막대를 꽉 잡다에 해당하는 검색어를 이펙츠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보니 홀드솔리드가 있네요. 이를 검색으로 하여 검색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총 20건의 자연과학 원리가 도출되었습니다. 보상물질을 붙잡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연과학 원리로 후크, 기계적 체결, 접착제, 형상기억 효과 등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처럼 이펙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된 정보는 그 자체가 대안 시스템이 될수 있습니다. 후크로 드릴러를 붙잡을 수는 없을까? 볼트 너트로 드릴러를 붙잡을 수는 없을까? 접착제로 드릴러를 붙잡을 수는 없을까? 평상 기억 효과를 사용해서 드릴라를 붙잡을 수는 없을까? 등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자연과학 원리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술이나 제품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색이 따라야 겠죠 핸드드릴 사례의 경우 검색된 과학적 효과들을 R&D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검토한 결과 메거니티즘을 음. 이용할 경우 혁신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유력한 대안 시스템으로서 발굴되었습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을 사용할 수 있는 과학 원리를 발굴하고 그 과학 원리로 검색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아이디어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과학 지식 접근법의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대안 시스템을 발굴하는 세 번째 방법 기술지식 접근법 기술지식 접근법은 특허나 논문과 같은 구체적인 기술지식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대안 시스템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기술지식 접근법은 특허나 논문 DB를 통해서 검색된 결과를 기술분야, 제품, 구조 또는 해결원리 등에 따라 적절한 유형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해결 방향을 구현하는 데 적합한 유형을 네. 평가해서 대안 시스템으로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기술지식접근법은 경험지식접근법이나 과학지식접근법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술지식접근법의 대안 시스템 발굴은 특허분류코드와 발명의 명칭 수준에서 대부분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특허 검색 결과로부터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작업은 각 특허 명세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반해 특허 검색 결과로부터 대안 시스템을 발굴하는 작업은 대부분 특허 분류 코드나 발명의 명칭 수준에서 판단이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 특허의 특허 인용 관계 추적을 통해 유용한 대안 시스템을 발굴하거나 발명 원리를 도출하여 유형화할 수도 있는데요. 발명자나 심사관이 해당 특허의 창작 또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기술 분야와 다른 이종 기술 분야의 선행 특허를 인용했다면 이렇게 인용된 이종 기술 분야는 유력한 대안 시스템이 될수 있습니다.